창업,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저는 창업 자체가 고민입니다. 제가 오래도록 한 곳에서 일한 일이 아닌, 뭐, 그 새로운 일을 배우고 어 창업을 한다던 자체가 불안합니다. 어 새로운 일에 대한 경험도 없이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자체가 그 창업이니까요.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노력이 있다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역 후 기술 창업 기반 로드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리스크를 줄이는 창업 로드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스크가 창업에서는 가장 중요한데요. 어, 이를 위해서는 1차로 창직을 목표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어,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취업, 학위과정, 출판 등을 통해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경험을 사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비전 분야에 대해서 진입을 통해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라 함은 해당 분야에서 문제점을 예측할 수가 있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창업 전문가로서 창직을 통하여 활동을 하게 되면 세상이 원하는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히 할 수가 있고요. 정부를 대상으로 IR을 통해서 창업과 관련된 지원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어, 창업지원자금으로 어, 금융자금이 융자자금이 아, 아니고요. 이거는 정부로부터 안 갚아도 되는 지원자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투자 성격의 자금인데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받아서 하다보면 결과는 안 좋더라도 이에 대해서 정부가 채무 채권 행사를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자금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 및 창업한 지한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1억 원의 자금이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이 그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양산 전 단계까지 어 완성도를 끌어올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장 반응도 확인하고 그리고 창업의 기초를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창업은 자신의 전문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면 그 창직 단계하고 창업 단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짐을 알 수가 있고요 창직 단계는 1인 브랜드 창업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 자신의 그 경력을 쌓는 과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할수 있는 게 취업, 그리고 학위, 봉사, 출판,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어 주변에 알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가 생기면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매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고용하는 과정이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또 확립이 되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IR을 통해서 자금을 받아서 본인만의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시제품까지 구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업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보통 한번 첫 번째 도전하면 한 27%의 성공률이 있지만 여러 번 어떻게 보면 반복을 하게 되면 한 50%에서 60%까지 창업 성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명심해야 될게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이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창업 전에는 한 2년 정도 기업가 정신으로서 어 핵심 역량을 키르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어,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정부의 지원자금을 받아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시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로 나누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밑에서 보시면 최소 한 3, 4년에서 한 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교육 및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창업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창업자금은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정책자금으로서 예비창업자나 아니면 3년 미만의 창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자금이 있고요 두번째가 어느 정도 기업의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출연자금 즉 정부 R&D 매칭펀드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융자자금 즉 빚으로 어, 대출을 받는 형태인데요 이러한 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벤처투자자금 이렇게 총네가지 어, 자금 조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비창업자이거나 3년 미만의 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자금을 받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품의 개발단계를 보면 시제품개발단계 시설투자자금 투자 단계 그 다음에 운영 자금 단계가 있는데요 이 시제품 개발 단계까지는 절대로 융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나라로부터 어, 자금 지원이나 아니면 지원자금이나 출연자금을 받으셔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어, 시설 자금을 투자를 받을 때는 이때는 융자 자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여러분들은 꼭 시제품 개발까지는 본인의 자금 범위 내에서 하거나 아니면 엔젤 자금 아니면 정부의 지원자금이나 정책자금을 받아서 개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창업지원자금 프로그램으로 크게 창업교육 분야하고 그 다음에 창업자금지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창업 교육은요 어, 창업 아카데미라든지 창업 대학원 아니면 시니어 기술 창업 스쿨 또는 시니어 기술 창업 센터 이런 데서 어, 중소기업층이 주관이 돼서 그리고 창업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어, 보통 어, 창업 관련된 교육을 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지원자금으로는 크게 한 여러분들이 한네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 표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상단 한네가지가 가장 어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큽니다 첫번째가 창업선도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창업사관학교가 있고요 세번째가 맞춤형 어 사업화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창업 도약 패키지라든지 선도 벤처 연계 기술 창업이 있는데요.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자금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금들은 최저금액이 한 2,500만 원, 그리고 많게는 1억 정도를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사 하나만으로 무담보로 지원을 해주니까요. 혹시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선의의 실패가 있다면 나라에서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어, 보호막이 있으니 어, 여러분들이 한번 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팁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반 창업 자금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 다음에 어, 조금 더 기술이 고도화되면 도전할 자금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여기서 보시면 어,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은 어, 혹시나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금 사업을 하다가 다시 재기를 한다면 재창업 아이디어 신제품 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또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약간의 기업이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졌으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어 아니면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지원을 하면 요 금액은 한 1억 정도를 어 정부 R&D 아까 정책자금 이라고 했죠. 정부 R&D 자금, 매칭 펀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제대한 군인인데요. 어,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술 연구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자금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처럼 알바를 하면서 이 연구에 힘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그 바로 창업시장에 부딪혀 보는 게 좋을지 이, 조언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어, 그 창업자들은 처음에는 월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그 생활비는 마련을 해 둬야 되고 음. 그 실제로 그 사업을 그 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이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자금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사업의 검증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특히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이제 조언을 받고 검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실 때는 또그 초기 투자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한데 특히 투자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고 엄격한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되고 어, 투자를 받으면 자금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에 성공한 그런 그 파트너나 멘토 분들께 실제로 많은 그 지도를 받고 또 가이드를 받기 때문에 어, 창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꼭 정부 지원 사업, 그 사업을 시도를 해보시고 좋은 투자자를 만나서 꼭 투자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 좋은 투자자를 정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 군인분들이 이렇게 퇴직을 했을 때 앞으로 미래의 그 트렌드를 부합하는 그런 창업으로서 1인 창직을 하신다면 리스크도 관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연금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으므로 한 3년은 여러분들이 다시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으로서 미래 창업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연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자신의 그 미션과 비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목표를 위하여 필요한 창업에 필요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에 봉사를 시작 봉사로 시작해서 앞으로 사업 전개할 때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업가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학위과정이라든지 평생교육과정, 창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소 한 3년은 어, 그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자신만의 전문성이 생기면 이를 통해서 1인 기업으로서 활동하는 창직과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일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창업아이템이 이제 정용화되고 그렇다면 정부로부터 창업 지원자금 등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제품화 시켜서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한 후에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회사를 설립한 것을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